이제 허약 체질이라는 거죠. 자, 허약 체질은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무조건 뭐 허약 체질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허약 체질은 크게 두 가지 부분들 이 있다. 자, 건강하면서 건강 병이 없는 상태에 건강이라는 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병이 없는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치료를 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증상을 나타내 갖고 이것이 허약한 체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맞겠나 틀리겠나? 이거는 무조건 틀리고 이것이 우리는 허약 체질인 거요자 예를 들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하, 당신이 허약체질 의사들, 썩, 거짓말 하는 거야. 이거는 병으로부터 온 것이지, 병으로부터 오면서 몸이 약해진 것이지, 이거는 허약체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허약체질이 아니야. 이? 이거는 사람이 약해진 거야. 그죠 그렇게 병으로 인해서 건강에 우리가 허약해져가지고 한 것이지, 이 자체가 허약체질은 아니다. 그러면, 허약체질이라는 것은, 지금은 마땅한 병은 없어. 지금은 마땅한 병은 없지만은, 아, 이거 어떤 정상인가서 난다, 이 말이야. 그치? 사람이 하다 보게 되면 내가 힘이 너무 없고, 뭐 하다 보면 땀도 너무 많이 흘러갖고, 뭐라고. 어제데 보면 밥만 먹으면 땀 졸졸 흘리잖아. 뭐 이런 사람들 이다 주로 살 많이 찐 사람들이 많지. 땀 많이 흘린 사람은 살 많이 찐 사람이 많다. 그치? 밥 먹을 때. 먼저 그렇게 놓 밥물 때, 밥물 때 우리는 땀쫙흘리가면서 묵는 이런 사람들은 살이 그만큼 찌는 사이에 지금 장기에 많은 손상이 와있다. 장기에 많이 손상이 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허약체질로 바뀐 거야. 지금 당장 그럴 수그 허약체질은 어릴 때 증상으로 나타나요. 어릴 때부터도. 자, 그러면 허약체질은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병으로 온 것은 허약체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허약체질이라고 하게 되면, 보양식을한다 그죠? 막, 사실은 여름에, 여름에는 뭐 무조건 삼계탕 모여야 되고, 이? 녹용해, 뭐 인삼에 녹용해, 우리는 뭐 천하이, 응? 어? 좋은 거라고 다 먹어야 된다고 해서 거의 그게 그게 좋아졌나하는 것이다. 조금은 임시적으로 좋아지자. 잘 맞아갖고 좋아진 사람 있지만 보약 먹었고 이거 뭐잘 좋아진 거 그렇게 많이 없잖아. 좋아진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 그지? 그러면 맞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자 이런 체질도 이 보약 이런 체질도 이 보약 이런 체질 그런데 요새 보약도 찍하면 완전히 짬뽕이죠 짬뽕 그지? 오늘 짬복이잖아 뭐, 뭐만 거다 먹어, 뭐만 거다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건강할 때는 이것을 골고루 먹어도 뭐 괜찮겠지, 그지? 그러나 허약 체질이 있을 때는 이 골고루 먹으면 안 된다는 거다. 그치, 그치? 건강할 때는 이게 보양물도 돼. 건강할 때는 일반 이 짬뽕된 막 섞은 거. 뭔가, 뭐, 누구말따나, 십전 대부탕부터 시작해갖고, 먹어도 돼. 건강할 때는 먹어도 돼. 그런데 아프기 시작하면,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허약체질이 됐을 때는. 우리가 뭐, 더워서 더위를 느낀다, 이런 건 아니고, 허약체질이 아니고, 가다 보게 되면, 식은땀이 막그른다든지 어떤 데 보게 되면, 정말 힘이 없어갖고, 기지 맥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 경우에 우리가 허약체질이지, 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쪽에 힘껏 닦는 이거는 허약체질 아니다 그건 아파서 우리가 체질로 약해진 것이고 허약체질은 이런 건강하면서 별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데 이때는 짬뽕된 보약을 우리가 건강할 때는 먹어도 되지만 건강하지 않은 허약체질에는 이런 처방은 안 된다는 거다 이런 처방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병을 못 고치게 되면 어떻게? 응급처치만 하는 거야 뭐먹어 조금 나아질 때 사고 그러면 그래도 장사도 되고 한번 먹고 조금 좋아졌으면 어떻게? 한채더주해야 된다 그치? 한채더 먹고 또 조금 나아졌으면 또한채더 먹어야 된다 자꾸 계속 먹는 거지 이것은 처방이 아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체질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 체질 분석에는 체질만 있어갖고 안 되고, 여기에는 우리는 정상이 합쳐져야 돼. 체질과 정상이 합쳐지게 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체질론을 논하면서, 체질이 뭐다 맞다? 이거 웃기는 소리돼이 말이야. 그거는, 이 체질에는 이렇다, 저 체질은 저렇다, 저렇게 된다, 저런 비가 온다? 그거는 점점이도 할수 없다, 이야이 그거는 맞는 소리가 아니돼이 말이야.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말장난이다 이런 체질에 이런 병이 올것 같으면 꼭올 사람, 병 걸릴 사람 아무도 없다 미리 다지병이 예쁘지 자 체질에 따라갖고 어떤 환경이 살아가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치? 이것이 허약한 거야 이거는 증상이라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지? 질병이 아니면서 나는 이거 활동하고 건강상 우리가 이제 적신호가 온다는 거지. 이럴 때 우리는 허약체질이라는 거야. 이럴 때 허약체질이지. 우리가 병이 와가지고 약해진 거. 이건 아니고. 자, 그러면 허약체질일 때 나는 무엇을 모아야 될 것인가? 보양, 보양식이다, 보양식. 그치? 자, 이 보양을 해야 되는데, 보신을 해야 되는데, 누구말따나 보신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신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노? 어디 해? 어떤 보신을 해야 되겠노 음식에 크게 좋은 보신이 있겠나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약재로 처방하고 질병일 때 약재를 처방하는 것이고 보양식은 어떻게 음식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지 음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돼. 그럼 보양식에 어떻게 이것을 이런 정상을 구분을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식이요법으로 통하는 거야 자 예를 들게 게되 되면 고기가 보약이겠나? 고기가 내 체질에 딱 맞을 때는 그게 보약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 체질에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독이야. 내 진짜 살밥 한 그릇이 보약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즘 어쩌면 어떻게 아, 완두콩도 이야 되고, 까만콩도 무야 되고, 검정콩도 흰콩도 무야 되고, 노란콩도 무야 되고, 빨간콩도 무야 되고, 이거 완전히 헛소리라는 게 돼, 헛소리. 네? 탄수화물이 필요한 사람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그게 뭐 때문에 좋은데 좀 모르잖아 그 안에 영양분이 뭐가 많이 들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이만큼 묻지만 은 섭수하는 건 이만큼밖에 안돼 나머지는 전부 다 내보내는 거야 먹어야 말이야. 뭐 말이야, 이거 흙공사야흙공사 우리는 열심히 먹는다고 먹어봐야 결국은 나도 흙공사야흙공사 그래서 똥돼지가 생기고 똥개가 있는 거야 똥개가 얼마나, 누구말따나 푸시푸시로 살 맛있지, 그제? 돼지도 똥돼지들은 얼마나 맛있나, 그제? 그러면 돼지도 똥돼지가 맛있는데 똥개도은 얼마나 더 맛있겠나, 솔직히 말해서. 먹지 마라고 하고 이하시는가그렇지만 어. 고기 중에서 제일, 우리 몸에 제일 맞는 게 어떤 고기겠나요? 그렇게, 그렇게 지적하지 말고. 잡식성 고기가 제일 몸에 잘 어울리는 거야. 우리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잡식성 고기가 가장 몸에 잘 받는 거야. 그럼 아무나잘 먹는 이 동물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염소가 되든 소가 되든 이런 것은 우리 몸속에서 그렇게 좋은 거 아니래. 이 말이야. 몸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잡식성 동물이 먹어 돼지가 맛있잖아. 소보다 훨씬 맛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사람하고 똑같이 물을 하는 옆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휴지주 먹어보면 더 맛있겠지. 안 먹었으면 모르겠지만. <웃음> 난 진짜, 왜냐면 어릴 때 기억 때문에 이 계곡에 대해서는 제가 잃지 않은, 것. 왜냐면 내가 옛날 어릴 때이 뽀삐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이 뽀삐가, 뽀삐가 있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엄매나 좋아하나, 그죠 그 하얀 놈뽑인데 이름이 어떻게 우리 옛날에 동네에는 있었지만 철봉대가 있었어요 운동장 비슷하게 해갖고 전에 가면 철봉대 있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님들하고 이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오는 데 도끼 갖고 그문가 나눠놓고 있제 막 이때 때려갖고 그자에서 리 찍고 피는 거지. 내가 그걸 눈으로 직접 할고요그집부터는막계하고는막급을 하겠는가. 내 학교 갔다 오면, 어마어마, 좋다고 막 달라들고,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철, 응? 그, 철목대, 철봉대 묶어놓고, 뭐, 이렇게 망치가고 또패보니까 그때부터는 막, 내 개국에 대해서는 일체 막, 그걸 아니 개도 절대 못 켜라 하는 이유가, 내 저번에 그 뭐, 먹어 뭐, 뭐, 뭐, 이러면, 아, 풍치 그거 싫어하는 이유가, 그, 왠지 오지 말라는거죠 그것을 보게 되면 막, 싫다. 절대 키우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 몸하고 똑같은 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번에 한때 그랬지. 중국에서 어떻게, 인육으로 막 가공한 거막 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학에서 서는 약 중에서 가장 비싼 약이 뭐지요? 응? 태반의 약이가. 아, 정말로, 무섭다. 그래서, 이알부밀이라는 게다. 알부밀이그 태반으로 만들어서지고 이게 제일 비싼 약이지. 근데, 그래서 효과가 제일 좋은 거야. 그것 어떻게 되면, 음식도 마찬가지래. 사람하고 똑같이 먹는 동물이 가장 맛있는 거야. 그래서, 돼지도 아무거나 주도 잘 먹잖아요. 키워서 그렇지만. 근데 걔는 사람하고 똑같이 묵는 거고대로 주면 그대로 묵는 거야 따라서 고대로 묵는 거야 막 고기도 주도 잘 묵고 국도 주도 잘 묵고 밥도 주도 잘 묵고 응,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 허약 체질은 단계 단계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스트레스가 우리가 일반 생활에 굉장히 많은 좌우를 하는 거야 그 스트레스가 종류가 다르다 했지 그지 그러면 몇 가지 종류가 있겠나? 스트레스에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할지 이건 네. 스트레스는 상호 네. 작용이 있으니까 네. 그럼 다섯 가지 당연히 다섯 가지겠지 우리 이 논리에서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2단계에서 우리는 허약체질 2단계에서 허약체질 2단계에서, 허약체질, 2단계에서 허약체질이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으로 온 이렇게. 허약, 허약 체질을 하는 거는 이게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약 체질 처방으로는 절대 부근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노경이 좋다 막 이거 문죽은 이거 막 다리 갖고 먹잖아 이것도 좋은 사람인지는 좋은 거야 나쁜 사람인지는 바로 뭐래? 바로 독약이 독약 도약. 그러면 내가 작게 먹어야 될 사람인데 많이 먹으면 어떡해? 독약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요 현상 이 요요라는 게 뭘까 원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 아이가 그지 그러면 요런 사람이 요렇게 된 사람이 살을 빼갖고 요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지 자 이런 데 우리는 어떻게 요요가 되게, 되게 되면 게되또 먹으려 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돌아간다 처음에는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서 입보다 이만큼 되어뿐다 이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또 먹는 거야 그러면. 빼질 못하는 거야. 빼질.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는 이 요요현상을 무조건 없애야 돼. 그러면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는 요요현상을 없애는 방법이 간단하지만 은 한번 요요가 왔을 때는 그 뒤에 다이어트는 임시 방편이라 사람 몸 누구말따나 조지는 거야. 마음 사람 몸을. 두 번째 다이어트 할 때는 사람 몸을 죽이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마음 병되는 것이 요요현상 온 사람이 과연 병들어 갖고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월튼 우리 어머니 어른들 한파우자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병원에 잘 댕기지 살이 찌스병행니고 그건 뺄 수가 없으니까 못 빼는 거야 이제 저 삐죽말른 사람들은 병원에 잘안 간다 며 그렇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양식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달라 자 그럼 정상에 따라서 보양식이 달라진다면 그런데 정상에 따라서 보양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체질에 따라서 또 보양식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결과는 자 허약체질을 우리는 처방을 하는 방법에는 허약체질을 처방을 하는 방법에는 우리는 정상이 몇 가지를 했어요? 이 다섯 가지를 했다 그제 지금 나타나는 정상이 다섯 가지를 했다 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체질이 우리는 몇 가지를 했나? 아이지3 곱하기 5니까 15가지지. 그렇지? 무슨 형? 무슨 체질을 했잖아. 그렇지? 무슨 형만 했어. 아유 무슨 형? 무슨, 그, 그건 안 했어요? 아, 그거는, 우리 그거, 운명수에서쫙 나눠가지고 갖다 붙이면 되잖아 세 가지만 하면 뒤에 건 자동적이잖아 오른나눠갖고그 답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잖아 16번이면 오른 나누면 1번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유전성, 수기체질 그렇지? 시기성, 수기체질 그래 그러면 유전성, 토기체질 뭐 그런 거잖아 다 정해진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풀 때는 어떻게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게이게서 답이 있는 거야 그럼 몇 가지 종류냐 1 5 곱하기 5하게 되면 75가지 처방이 75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 그냥 막 이렇게 갖다 으면 되겠나 우리가 이런 15가지 체질이 있다면 그지 세 가지가 다섯 가지일 다섯 가지잖아 그럼 정상이 다섯 가지다 이 말이야 그럼 이인 체질에 이것이 올 때는 총 75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처방하는 거야 그럼 이 75가지를 우리가 인간이 자기 머리가 얼마나 더 엄마 그거 지금 외우고 있겠나? 외울 수가 없겠다 그래서 못 외우는 거야 그러면 시스템으로 풀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계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를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쉽게 가고, 뭐니 토, 니는 토니까, 뭐 무슨 병이 생기고 뭐 해. 그거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들 말이야. 그게 그게 무슨 우리가 의학이고 과학이고 그건 원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허약 체질만 하게 되면 요런 우리는 답이 있는 거야. 이 중에 내가 한 가지라는 거다. 이 중에. 그런데 우리가 먹으면 바로 독이 되는 것도 있고, 먹어서 약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또 짬뽕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잘 가려 먹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것만 열심히, 여러분 배워갖고 이것만 열심히 상담해줘도 여러분 상담하는 데는 정말로 재밌을 거야. 그문제가 병도 아니고, 그제 허약체질은 병도 아니고, 뭐 식품 처방해 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이게 뭐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그럼 그것이 좀 도움이 되겠지 나중에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는 거니까 그럼뭐성담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딱 이렇게 레포트를 힐링 레포트 응? 다음에는 어떻게 이 논리를 여기서 처음 했고 한 100페이지 정도로 힐링 레포트 니가 지금 증상이 어떤 방법이니까 어떤 방법을 해라 이것이 레포트로 딱 주잖아 그럼 자기가 알아서 처방하든지 그러면 특단의 우리는 그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로 할수 있도록 으면할수있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힐링 레포트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허약 체질이에요 허약 체질, 우리는 우리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이것이 힐링 레포트고 우리는 자기가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건강 레포트, 그렇지? 건강 레포트, 평생 평생 건강 레포트 이것을 우리는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한 13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랬지? 한 사람이 풀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장 이야기, 한장 찍기 위해서 체질 그 해봐야 그거 뭐 절결이 있노 이것이 180, 130페이지까지 간다는 정도는 이 인간의 이 신묘한 이 속에 엄청난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다 그치? 들어있겠죠 그럼 그책한 곳만 있으면 내가 관리해 가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를 언제 죽여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오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소멸해 나가야 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허약 체질도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가갖고 뭐 어? 수지층 갖고 뭐 온천지 다 나쁘면 되겠나 들어가는지 나오는지도 모르고 가리고 뭐, 뭐 온천지 다 나쁘면 이거 나오면 괜찮아 강한 거는 빼도 되지만 약한 것도 자꾸 빼놔보면 이건 병대프잖아 그래서 수지층 노는 사람들을 지금 수지층 갖고 뭐 병가 샀다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냥 재미있막 하는 거야 아무 때나 넣으니까막 온건 다 뺏뿐인 거야 오장을 전부 다베으니까 동시에 쭉내려가잖 그래서 침 많이 맞고 나면 어떻게 되겠나? 침 맞고 나면 어떻게 해? 그럼 푹 이렇게 기지맥진 해보잖아 온천지 귀를 다 베푸다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 침 맞고 나면 이렇게 되는거지 그런데 뺄 때만 빼야 돼. 강한데만 빼야 이 지정신으로 있는 것이지 온천지 다베으니까 어떻게 기지맥진 하는 거야 그침 맞고 나면 전부 다 보면 기지맥진 해가 있잖아 침을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 이말이야 그렇지. 시도제도 없이 다 나쁘는거에요 전부다 힘없는데도 힘, 힘 베풀고 나면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렇지